you 아, 응. 너못 먹어. 과자잖아. 너무 기대를 품고 있는 거 아니야? 응? 냄새나? <웃음> 안돼. 너무 짜. 귀여워. <웃음> 귀, 귀, <웃음> 어떻게 이렇게 음,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귀여워요? 응 귀여워 안돼 자세가 거의 뭐 <웃음> 대롱이 뭐 하나 줘야 되는데? Okay. <laughs> 귀여워 내 방에서 줄게 막아 또 줄게 막아 또 줄게 이제 없어. 이제 너 그냥 편하게 쉬어. 그냥 귀엽긴 한데 마음이 불편해. 근데 너무 귀여워. 이제 없다. 들어가서 쉬어. 저기 가서 누워. 누나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때 너무 귀여워. 계속 보고 싶어. 그럼 자안 돼. 누나도 이제 그만 먹을게. 응. 아니, 아니, 건강이 끝이